이제 늦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시간이 아니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 범주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지금 측연낸 것은, 명상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인간이 살아남아야 할이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보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구의 멸망이 아니고 지구의 이 변화, 지구의 변화에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우리는 멸망이 초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지구를, 지구를 멸망시킬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영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영혼은 그냥 주어진 영혼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빚 갚으러 오는 인생에 대해서, 응? 빚 갚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태어나게 만들고 나를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영혼. 여러분들이 영혼이다. 이것이 어떻게 되면 지나다지나 참나다 참나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어줘야 된다는 거다 해방이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자이 영혼이 다시 살아서 이런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요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 천도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다할 수는 없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제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구가 지금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며 내이 영혼이 자유롭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지구가 망한다 인간이 멸종한다 이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 자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간이 가장 똑똑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고대 문화 훨씬 이전에 우리는 초고대 문화가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는 새로운 인간들의 존재들이 이 멸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진 거야. 다 그렇다 하면 언젠가는 또 지구는 변화를 하게 된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되면 지금 자기 입장에서만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무 과학자들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가 멸망하는, 음?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어떤 가능성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첫 번째예요. 가장 먼저 지구가 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장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 조그만한 거고. 자, 우리 은하계 속에서 지구가 부닥치는 거예요. 태양계가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은하계를 별이 몇개 있다고 그랬죠? 2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태양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마구셉비 움직일 걸로 생각합니까? 태양계가 마구잡이로 움직인다고? 아, 절대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아니고 아주 규칙적으로 이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험, 어?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움직임입니다 태양계의 움직임 태양계가 움직이면서 태양계가 움직이면서 별과 별이 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별과 별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충돌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과학이 밝혀주지 않는 음, 과학자들이 별로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는 이런 원반형, 이런 은하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핵심 부분이 있고, 여기에 뭐 중간중간 핵심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이쪽에 우리는 브레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들,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야 <웃음> 별이 멀어져 간다? 태양은 어떻게, 우주는 어떻게 팽창되어 간다? 그어 웃기는 이야기그 과학자들 그거 흔한 덕이다, 그거. 평창, 무슨 평창이고. <웃음> 우주가 평창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별들은 어떻게 해? 멀어져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멀겠나. 여러분들은 태양이 이 태양계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우리 언항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빠르게? 상상 것 응? 내가 본게 아마 초당 80km가 80만km가 그정들 빠르게 움직이는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거야요 얼마나 빠른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해? 지구는 또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은 어떻게? 해? 지구를 또 돌면서 날아가. 그러니까 지금 차원의 계산이 넘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 보면 여기에 별이 최선도로 아마 2천 억 개에서 한 4천억 개 정도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이 태양계가 태양과 태양이 태양계와 태양계들이 부닥칠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브레코들이 우리가 큰 회오리바람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허오리바람이 있어요 아니? 작은 회오리바람 이렇게 엄청나게 돌아가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닥치고 그러면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인간이 생상을할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계들이 우리는 항성과 항성들이 부딪치 갖고 이 지구가 폭발하는 경우도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두 번째 요인은 뭘까? 응? 두 번째 요인은 이거는 막 움직이니까 태양에서 움직이니까 두 번째 요인은 우리 움직이다 보게 되면 이 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는 해성이라든지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게날라와고 지구를 급박할수 있겠지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태양계가 있으니까 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가다 보게 되면 목성 같은 거는 엄청나게 크고 토성도 엄청나게 크니까 이 토성 근처로 오게 되게 되면 토성인데 소행성도 부드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지구로 우리는 쫓아오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지구를 쫓아오는 것들이. 이것의 소행성이 맞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야. 지구산의 인구는 다 없어지는 거야.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수없이 반복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이 태양, 지구가 생기게 해어 그것이 분명히 그런 것이 일어났을 거야.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명체들은 다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소행성 문제들이 여기서 나타나겠죠. 이것도 우리 해성도 일어날 수도 있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그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축. 지축? 지축은 왜 변할까? 자이 지축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지축이 바로 선다 이런 말이 있지. 그제?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 안하고 지축이 바로 선다 해서 하고 이보면 안된다. 그건 이거는 이 과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어요. 그제? 달 이거 우리 무수해야 된다.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이렇게 돈다 이 말이야 그렇지? 태양은 이렇게 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달이 점점 튀게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땡겨 올 수도 있는 거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데 해성이 이렇게 막 하면 지나간다든지 지구와 충돌이 안 했다 하더라도 소행성이 날라왔다든지 이러면 이 달의 범위가 멀어지든지 좋아지든지 또 달이 또 해성에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하게 되면 이 지축이 뒤틀릴 수도 있어요. 자 지축이 그러면 달의 이동에 따라서 달이 이동이 되어버리면 달이 이동이 되어버리면 이 지구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지축이 바로 섰다고 하나 보자. 지축이 변화가 딱 생기다 하면 이렇게 돌고 지구가 있어이 멀어지면 이 도는 것도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지구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들은 우리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온난화 아니, 그건 말고 우리는 지구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려보면 달에도 우리는 자기장이 없고 화성에도 자기장이 없어갖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지구에는 자기장이 없는 그 순간에 지구는 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우리가 태양의 태양품도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자기장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폭발하게 되겠지 그쵸? 자기장이 없어지는 순간에 인간의 생명체는 지구상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요자 다섯 번째 이제 지축이 바로 썼다 하면 이제 우리도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험한 그런 시기에 와 있다. 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간의 수리법칙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은 9년 단위로 이렇게 막 바뀌지. 그치? 9년 단위에 바뀌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복용으로 푼 우주의 주기를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9만년 단위로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구의 수치로 인간의 인간의 이 주기로 이야기 되면 9년 단위로 바뀌게 되는데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9년단 그러면 그9 년이 지금 거의 도래가 다 됐다는 거다 무슨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날 거는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아침은 한참 남았으니까. 자, 지금은 태양이 이렇게 강렬한 태양이지만 은이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올 때가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부풀어 올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적색거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태양이 태양이 언젠가는,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지금 고민할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적색 그성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게 되면, 이, 어떻게, 이그만한 태양이 이 부풀어 갖고 지구도 다 삼키게 되어버려요. 지구도 다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겠나? 자, 지금, 지금,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금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거의 어떻게 흘러내려갖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이 시기는 넘어가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는 순간에 새로운 이 지구의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음, 우리 과학자들은 예측을 안 하고, 나라에서도 예측을 안 해갖고, 자, 각 지역별로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 자, 왜냐면,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척도 기준인데 지금 인구들이 인구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집중해 있고 여기에 큰 도시가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고층 빌딩이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모든 차량들이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지구가 둔거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한 부분이 골고루 있다면 지구가 좀 안정적이겠지? 이 골고루 있는 순간에 이 지각변동을 이룰 수 밖에 없다. 그 무게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지역이 전부 더 지금 뭐 고층 빌딩 뭐 100층 뭐 이렇게 짓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구조다 자, 일곱 번째, 자, 이것이 지나태게 되게 되면, 지각변동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뭐가 오겠어요? 지금까지 지구는 계속 그렇게 반복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빙하기예요. 빙하기. 분명히 빙하기가 또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무대륙과 어떻게 해요? 아틀란스가 지각변동에서 내려앉았고 그렇지? 그 뒤에 우리는 일종의 간빙기, 간단한 빙, 간빙기 속에서 우리가 제가 소빙하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확 인구를 몰살시켰어요 몰살시켰다는 거다 이것이 빙하기가 돌아오게 돼갖고 인간이 또 얼마 인류가 몇 명의 단계로 접어들지도 몰라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빙하기가 지각변동과 빙하기 오는 것은 뭐 오전 이런 거 전부 다합치 갖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에게 가장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바로 천연병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부다페스트 이런 게 갖고 우리가 하면, 한번 엄청난 그 변화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각하게. 이것이 유전자 변이에요, 유전자 변. 지금 우리는 과학이 아주 위험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유전자 변이에요 자 분명히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이 탄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인간을 잡아물 수 있는 인간을 식량으로 생하는 이런 변종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지를 해나가야 돼 미리미리 자그 다음에 열 번째 열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과학이에요 과학 이 인공지능이라는 ai 때문에 이 과학이 우리가 인간을 다시 몰살시킬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열한 번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의 전쟁, 이 전쟁에는 여러분들 핵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전쟁으로 인해서 응? 인간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면 이게는 뭐 어? 핵폭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타고 올 것이 뭐냐? 쉽게 다 쓰는 것이 이 지구 속에서 내가 이런 말 자꾸 해서는 좀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는 지금 어떻게 펄펄 끓고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 폭발할 단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태평양 이 산태평양 이 조산대를 기점을 해갖고 엄청난 지진과 이것이 몰아치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은 우리가 탄소가 많아지고 탄소가 많지고 아 기온이 온난화가 되고 남극과 북극에서 물이 녹게 물이 녹게 되게 되면 수위는 자꾸 부담을 안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에서 이게 내려가는 이거 뭐고 비중이 엄청나겠지 받는 압력이 압력이 물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압력이 엄청나게 받는거다이 말이야. 그러면 밑에서 어떻게? 밑에서 펄펄 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무대륙과 아트란스 제국이 내려앉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세월에 찾아올 가능성이 쭉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지구가 아니라는 거다.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지금 단시 입에 들어오는 요것만 야옹야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류.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 그랬죠. 밥한 그릇 그래 나눠놓고 서로 대가리 밀어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인간이 인간을 이인간 멸종시키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착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제? 뭐, 한 사람, 두 사람 갖고 되겠나, 그제? 전 세계도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뭘까? 천부경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수지사주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적이 뭘까? 자,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자본이 많은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무대륙의 그 초고대 문화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의 그 대륙의 몰락그 이줄의 단계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 게인간이 살아면 이런 것은 멸망교인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혼의 문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다가, 인구가 아무리 멸망하든, 이게 뭐 멸종이 되든, 지구가 폭발을 하든, 그러면 여러분들인데 주어지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인데는 감사하겠나, 감사하지 않겠나. 감사 안할 모양이지? 그러면 감사할 사람들은, 감사,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이 영혼이 자유롭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영혼을 우리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 시간을 단몇 초만 하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관련돼 갖고 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르게될거예요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의 참나가 이 참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여기서 우리가 명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인간으로 지금 의 현재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할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영혼이 천도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은하계의 어떤 별에 가더라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영혼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빈다고 되는게 아니돼이 말이야 빈다고 무슨 되겠노 명상이 면상. 응? 아니고자 그래. 그러면 이 영혼이 두 가지 길을 가게 돼요 영혼은 분명히 두 가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 영혼이 영혼이 불량 불량이 돼갖고 쓸모없는 하나의 이 물질로 변할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영혼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린 아닌데 보게 되면 이 천도는 지금 천도지에 선 천도가 아니에요 도업을 옮긴다는 천도예요 도업을 옮긴다고 천도를 한거는 여러분들 왜유혼에 무슨 천도가 뭐 도업을 옮기기는 뭘 옮기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은 망자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천도는 망자 세계에서 망자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옮기게 되고, 이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이런 다른 세계에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가 천도예요. 자, 그게 그게는 도자 썩어 났다가 뭐 수도를 옮긴다. 잠 와,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아까보게기됐기는뭐 어메이징 그리스가 뭐 한글이 어떻고 뭐 해갖고 또 이상한 소리 찍어 났더라이 그 이상한 사람하고 내가 댓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되겠나? 똑같은 이상한 사람 되겠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으면 되겠지?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거야. 뭐그 뭐, 하든지 말든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망 내가 가지고 망자는 분명히 귀신 세계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영혼의 세계를 갖고 영혼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다른 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수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리하게. 자, 다른 세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천국도 아니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는 있어요. 이거는. 그럼 나는 이 일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지.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나를 이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이런 가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만이 이렇게 가겠나? 자, 자여러분들 공부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망자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죄업들을 털게 되면 영혼의 세계까지는 가요. 영혼의 세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추구한 이 참날을 갖추어 놓지 못하게 되면 이 영혼의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날은 어떤 영혼일까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날 그러면 그것이 이것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것이다 해고 말은 할수 없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차차하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어서 천도제를 하고 뭐 제업도 갖고 해갖고 근거 지옥세계는 여기서 망자는 지옥세계는 안 가지만은 그제? 안 가고 여기 가지만은 여기서 정말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별에서도 나는 인간으로 아니면 더 나은 그 인간으로 아니면 좀더 고대인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혼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자기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신학이라는 문제를 갖고 내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신앙이라는 걸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자기고 이것도 만드는 것도 자기 다는 거다 그렇죠 그얘가 갖고 뭐 어디가서 빈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뭐고 일로 가고 이거는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혼이 이 영혼이 만일 자로서의 이 영혼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원상태의 그것이 됐다면 나는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별들의 항생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만들어줘서 여러분께 자유롭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응글 지고 있지 말고 지구는 그렇게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할 것은 아니라는 거다 저희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까마득아 까마득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것을 고민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예를 들면 전년나가지고난리치기뿐뭐 우리는 처음부터 로 가는 거야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빙하시대가 왔게 되면 거의 다 죽는 거야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먹겠노? 사람이 사람을 먹는 변종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해? 소 잡아먹잖아 그렇지? 그럼 다른 변종들은 어떻게 사람을 잡아 갖고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유진자 편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요 누구말따나 원숭이부로부터 지낸 것도 아니라는 거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간이 그랬어요. 이 변이론, 변이론 강좌를 해놨어요. 이? 인간의 창조는 변이론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이와 우리는 진화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다, 인간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다음 시간에 가게 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응? 창조가 되지 못했고 진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자, 그것을 다음에 설명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이제 심오한 이 이론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내가 이것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은 여기서 어찌 보게 되면 일반 사람은 와, 저것도 황당한 소리하고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과학은 일반 사람들은 수리사주의 과학적인 측면만 여러분들이 봐라. 두 번째는 내가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할 사람은 육경대학에서 내 정신적인 수련을 하라. 그 단계가 넘어간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수적인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모두 제시될 것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뭐였어요? 지금 비록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다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도 제맨 먼저, 맨 먼저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나의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느 날, 뭐, 노아의 방주, 이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날 이것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 참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앉아갖고 참나 찾는다고 다리 아프게 평말 치고 앉아갖고 있으면, 그거 아니다는 거다그 속에는 우리는 영혼이다. 영혼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영혼의, 우리는 두뇌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다. 그게 가짜와 진짜를 우리는 꼭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나를 찾아야 되는데, 참나는 어떤 방법을 찾을까?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명상법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마칠게요. 고하습니다